휴고프 하자. 치우거당응 와이퍼? 음, 와이퍼. 음. 와이퍼 이거 안 찢어진대 아 진짜? 응. 와이퍼가 왜 이렇게 있어? 그치 엄청 쫀쫀하다고 음. 응. 오 그러네 엄청 쫀쫀하네 뭔지 안 묻겠다. 이렇게 이거는 요거 코디야. 요거 거. 사실 나도 어떤 박스에 뭐가 들었을지 몰라. <웃음> 열어봐야 알아. 아, 엠보 파우더인가 보다. 엠보 파우더 새로 나왔다 그랬거든. 엠보에서? 어. 되게 크다. 대용량이네. 음. 음. 엄청 곱다. 음. 밀가루 같아. 고운 그게. 그러네. 응. 음. 응, 음, 밀가루. 오로라 퀸이 구나. 또 컬러 파를만 들어야 겠 네. 색깔 이거 오 예쁘다 응 음, 그거 같아 그래. 나는 이거 이거는 엠뷰티 어, 트리트가 엄청 꼼꼼하게 붙었네 이거 좋아. 응. 이거 아마 그거 맞을걸? 어 맞네. 그 마이프 클리언데 어. 엄청 꾸덕해. 그래서 오버레이 그막 파츠 같은 거 올렸을 때한 번에 다 덮을 수 있어. 그리고 되게 단단해 음... 광도 좋고 클리어 엠보젤 엠보젤 클리어 나 예전에 산거 하나 있는데 그거 사놓고 한 번도 안 썼어 테스트 해봤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냥 그냥 처박아놨어 투명한데 그렇군요. 클리어 젤인줄 나도 저번에 한번 클리어 엠보즈를 사고 싶어서 봤는데 음. 좀 뿌옇게 기포처럼 그렇게 그런 거 그래 내가, 내가 샀던 것도 그랬어 뿌옇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큐어하면 투명해지려나? 하고 큐어를 해봤는데 큐어해도 아, 어, <웃음> 큐어해도 살짝 딱붙구면 <웃음> 넣어 <웃음> 귀여워브 러쉬 너도 치울까 봐. 글리터인가? 파우더인가? 파우더 아니야? 파우더? 아, 글리터네. 오, 우와, 글리터 색왜 이렇게 예쁘네? 이쁘다. 어 장난 아니라. 파우더 색이 없어. 거의 이거 메탈광인데? 그러니까 무탈응와 화면에는 이만큼 안 나오는 게 진짜 아쉽다 화면에 실물만큼 안 나온다 지금 엄청 반짝인다 와새끼뭐 당연히 메탈판운드는줄 나도 <웃음> 실물이 훨씬 이쁜데이쁘다 아르노우가 뭐 먹을 거냐고 족발 족발 먹고 싶은데 족발이 너무 많아 그냥 족발 도시락처럼 나는 조금만 먹고 싶어 족발 도시락? 아, 그러면 저기 도시락도 있어 미스터 보쌈? 아 그럼 보쌈으 먹을까 보쌈? <웃음> 어나나나 시켜 먹는데 응. 거기 보쌈 1인분 팔아 아 진짜? 어디인데 응. 이름은 어디야? 아 잠깐만 거기 이름 뭐였지? 여기 있다, 보쌈 1인분. 여기 아 여기 여기 앞에 있는 거네. 어 맞아, 여기 요, 앞에. 요, 거기 어, 맛있어. 어, 맞아, 맞아, 거, 맞아, 맞아. 거기 보쌈 어. 맛있어. 어. 여기, 여기. 이거, 이거 보쌈 1인분이랑 음 보쌈 1인분이랑 제육 먹을래, 아니면 부대찌개 먹을래? 여기 부대찌개도 맛있더라. 그래? 그러면 음. 보쌈 하나, 부대찌개 하나 먹을까? 그럴까? 내가 부대찌개. 여기 있다. 이거 맛있더라. 이거 먹을까? 어, 여기 보쌈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다 음, 여기 맛있어 뭐야 목살 삼겹살이 있네 나한 번도 이걸 선택해본 적이 없어 보쌈에도 난 뭐가 목살 삼겹살 나도 모르는데 <웃음> 그냥 기본으로 돼 있는 걸로 먹을까? 어난 응. 맨날 그냥 기본으로 이건 본 적이 없어 그냥 이렇게 무조건 담기만 했었어 <웃음> <웃음> 나. <웃음> 나 지금 처음 봤네 여기 되게 자주 시켜먹었는데 1인 음? 거 주문했어. 주문했어. 항상 배가 안 고프다가 이제 곧 먹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배가 급격히 고파 배민 키면 갑자기 배 미친 듯이 고파져 <웃음> 그리고 나는 무슨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곰돌이. 귀여워. 왜 이렇게 있지 <웃음> 그럼 우리 밥 기다리는 동안 음. 컬러판 칠해줘 <웃음> <에이>? <웃음> 칠할 거 8개 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는 겁나 많이 부어놓고 거기 네게 꺼냈다고 뿌듯해, 하냐 어. <웃음> 뭐야? 이거 뭐야? 뭐... <웃음> 예뻐. 뭐야, 이거? 이런 색일 줄 몰랐네. 여기 이번에 색다 장난 아닌데? 응. 음. 오로라캔이 예쁘긴 해. <웃음> 이거 봐. 겁나 예뻐. 오. 으흠 음, 아못 넣을까 <웃음> 왜? 아 <웃음> 이거 보라색 미쳤다 나 공연이 팀 4개 였는데왜 하나 없어서 <웃음> 너 하나 기계에 넣었잖아 <웃음> 안 넣었어? 안 넣었어. 근데 그게 <웃음> 아니고 <구경을 딱> 하나 <웃음> 길 <살길> 뻔했었나? 사 <웃음> 바보냐? 너무 음. 음, 뭐지 오로라킹 글리터는 왜 이렇게 예뻐요? 그랬더니 <웃음> 무슨 질문이야?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안에 글리터 있잖아. 어. 이걸 비싼 걸 써서 그렇대. 아, 그렇구나. <웃음> 비싼 걸 써서 그래요, 원장님. 이것도 이쁜데? 그렇지 응. 다 이쁘네 완전 그냥 봄, 봄봄이네 봄봄 응. 진짜 입자가 엄청 많이 들어있다 그렇지 시켜놓고 밥 기다리면서 히밥이를 틀어. 그런 다음에 맨날 후회. 해아 이거 시킬 걸 이런. <웃음> <웃음> 아 매니 고르기 어려울 때 먹방 동상을 보려고. 오나 어, 맨날 그러는데. 응. 맨날 메뉴 메뉴 먹고 싶은 거 없을 때 오늘 히밥이 뭐 먹었지 이러면서. <웃음> 맨날 틀어. 이게 모양이 있네. 이게 뭐야? 어, 맨윗 줄이 네모난 모양. 밑에 하트도 있고. 이것도네. 모양이 있네. 여기 이렇게. 보이나? 오, 이렇게. 음. 뒤에서 뭐가 보이 어 이거 체크 걸릴 때 되게 좋겠다. 납작해.